대흐린문다 104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151문 152문 죄경중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웃음> 우리가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그 해악을 지금 <웃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웃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공부를 다양한 시각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시면 또 우리에게 의의를 그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미 있어서 죄된 성향이 있어서 사실 어, 그 문제를 <웃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에 치열하게 에, <웃음> 대항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화를 이루었지만 점진적으로 그것을 어,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거기서 이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죄를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신님의 인도를 또 받지도 않는 사람들. <웃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죄의 목록을 아주 다양한 국면에서 다 알려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웃음> 우리가 죄, 죄를 이, 이, 이김으로서 그것을 공로로 받아 가지고 공로로 어,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게 아니고 이미 이제 그리토께서 어, 선택과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없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어, 피해야 하는거죠. <웃음> 성신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 죄가 범죄한 당사자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그 범죄를 당한 사람의 위치가 어떤 존재인가 그 죄의 본성과 특성에 따라서 그 아주 다양하게 또 달라지고 또그 죄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는 건데요. 아무튼 이 신령한 전투는 죄와의 전투가 되는 거지. 육신과 세상 우리 3대 대적이 있는데 육신과 세상과 마귀입니다. 그, 결국은 다 죄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그 죄는 결코 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나, 살아가거나, 개인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가는 것. 그런 것이, 조, 적용하고 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죄인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런, 에, 그, 죄인, 죄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죄 문제를 처리해야지, 아, 진짜 아,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웃음>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 쓰실 만 하실 때, 어,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우리는 그 세상에 법이 있지요. 법이, <웃음> 그 이제 인간 안에 그 법적인 그런 마인드를 주셔가지고 그런 법을 세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에 대한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피해야 될 악인가. 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그걸 보편적으로, 이제 인류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라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자, 자연법이 되고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그게 자연법입니다. <웃음> 이 자연법을 각 시대, 각 그 장소에 맞게 각 나라에 맞게 이제 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실정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그속 속한 가정이나 개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정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연법과 실정법의 그 한계를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걸로 압니까? 신법,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자연법의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옳은 줄 알지만 내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타협하고 그 피해 가는 성향이 죄에 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법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온전한 회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제한적으로 땅에서만 이,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거는 아,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될수 없어요. 법 정신을 그 회복하고 법 법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법, 영원법,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데그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지키시는 분을 보내시고 그걸 성신의 힘을 입어서 그,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그, 죄를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참죄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법에 되면 그건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양심 있는 집안에서 컸으면 아주 도덕적으로 컸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이 싫어하고, 저기 남이 피하는 것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삼아서 그것을, 법을 준행한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모르게 될 때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의의가 돼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에?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해주냐 그거 이제 못 견디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지 그게 억울한 심정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법과 실정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율법을 그 신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지킨 걸로 여겨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참, 참, 불이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오히려 더 도덕적이라고 해도, 더, 더 악, 랄할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얼마나 그, 그 근데 그 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보이려고 했어요. 보여서 인정받고 그걸로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이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그 그 사람들이 태어나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별그 조상들이 정해 놓은 유전, 탈무드뭐 미신아, 개마라 이런 것들을 다 주석 붙이고 해설 붙이고 그걸 실, 실제적인 예까지 들은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항상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존재로서 시작이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나를 높이고 내가 억울하에 하는 일이 인간의 의인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 주님의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인혜 이런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붙잡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이상한 생각하고 돈벌 생각하고 욕심만 그냥 부글부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근 그런 그런 것들을 진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그 진짜 나의 나된 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 않으려고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첫째도 겸손, 두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은 그냥 수구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감 감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그렇게 이제 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면, 그게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서, 모든 3대 대적을 물리치고, 진짜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인간상을 드러내게 된. 우리 죄 성향이 얼마나, 그, 다양하게 뻗쳐있는가, 여러 국면으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잘 헤아려 봐요.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려면 죄, 내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요. 얼마나 사악하고 못됐는지 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웃음> 그런 걸잘 그래야 마음으로도 범죄 안하고 또 말과 행동으로도 범죄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실촉하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정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죄의 경중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이 이 법의 정신과 목표를 잘 알게 하셔가지고 외식으로 꾸미는 그런 땅의 수준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늘의 순종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주님의 거하실 처소를 거룩하게 하게 하는 거. <웃음>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내용 언약의 부모들이 소자들, 그 자식들을 정상한 대로 이끌지 않고 살아가게 할때 실족해야 한다. 세상 경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게 하려고 에? 그 세상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는 그게 소자를 실축실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다른 세계 속에 속해 있고 별다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세계예요 땅의 세계가 아니고 하늘 도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계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미래적으로 그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적 고난을 감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그런 거를 자식한테 가르쳐야지. 에? 그런 거 어, 그뭐 어떻게든지 조금 더먹이고좀더그잘 입히고, 잘먹이고잘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하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행복이에요. 참 참으로 욕심을 벗고 그냥 그뭐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게. 정욕들을 제어하는 게 행복한 것이다. 정욕 때문에 모든 그 불행이 싹튼다고 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그런 좀뭐 무념무상 무욕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데 철학에서는 그게 정념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념 그런 욕구를 제거하는 걸로 그걸 어떻게. 그 이성으로 제어하고, 에? 아니면 감정으로 제어하고 의지를 제어하는 철학에서는 <웃음> 이제 그런 그런 그런데 이제 미혹이 되게 하면 안 돼. 그럼 니까 이게 별다른 세계에 속하면 모든 것을 분별할 줄도 알고 판별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때 진짜. 고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분별력이 없으면 여전히 뭐, 그냥, 말만 하고 행치 않고, 예? 말만 하고 행치 않거나, 예? <웃음> 아예, 그냥 교리적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는 거죠. <웃음> <웃음> 여기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갖지 않고 대할 때 에, 이제 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함부로 뭐, <웃음> 말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을 어, 보고 이, 이, 이 단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전혀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죄가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전혀 배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죄는 배상할 수 있는 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우선 이 주제는 1차적으로 사람에게 범한 죄를 다룹니다. 혹은 죄를 범한 피해당한 상대자가 사람일 경우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달리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하시, 사람이 하나, 여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어 버리시는 거죠. <웃음> 그래서, 그,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지극,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도무지 배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자체는 최고의 형벌을 가져옵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의 가운데로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우리와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슨 수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죄책뿐만이 아니고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는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토 안에서만 모든 죄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핵심내용 아닙니까?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거저 무슨 공로로, 무슨 조건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토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니까 참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배상할 수 있는 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로 35절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배상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룩한 율법이 규정한 대로 남의 부녀와 가늠한 사람과 가늠한 부녀 모두 사형에 해당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고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경우와 이방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미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미 다 전제된 게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적극적인 죄죠, 이게. 고의적인 죄고, 짐짓죄고 적극적인 죄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율법은 유사한 경우들을 열고 하면, 율법은 그, 그, 유사한 경우들을 열고 하면서 각각 해당되는 처벌을 명시합니다. 인명기 22장. 그 23절 이하 29절까지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업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세계를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상태인데 어떤 남자가 그와 통관하면 둘다 사형입니다. 반면에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아무도 저 없는 들에서 강간하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안 죽이고 요 셋째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통관하다 발견되면 통관한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5세겔를 변상하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더욱이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을 평생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무릇 제7개명을 범하는 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죄는 더 악하고 어떤 죄는 조금 덜 악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배상할 수 있는 죄는 그보다 덜 악합니다. 하여 남의 집 물건을 훔쳤다면 율법이 명하는 대로 훔친 물건을 배상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욱이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배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사람들이 멸시, 사람들에게 멸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연약함이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면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솔로몬도 뭐,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참, 그, 그, 런 사람들의 죄는 사실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 그런 배려를 간과해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죄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제,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예, 그, 영생조차 다 빼앗아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훌륭한 신, 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권세의 자리에서 어 실촉해가지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 같으면 뭐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행위들과 관련된 죄입니다. 이제, 그 죄가,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행위들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하게 되는 경우들 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방도로 주, 주신 것들을 이제 거슬리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들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공고, 교회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피해 당한 당사자와 관련된 해악과 겹칩니다만, 특별히 특수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수단들 똑같은 죄라도 은혜의 수단과 관련해서 지은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악합니다.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4절입니다. 화가 있을 진지어 고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실제 이제 뭐 역사 속에서 이런 지진이나 뭐 다, 다른 재난 등으로 여기, 이게, 이런, 베세다 고라신, 뭐, 가보남, 이런 지역이 엄청, 어, 그 심판을 받아요. 실제. 실제로. 주님의 말은, 거저, 그냥, 공포로, 공갈포를 쏘시는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웃음> 주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을 향하여, 그 고울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미, 그, 생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은 모두 갈릴리에 있는 동네들 아닙니까? 공감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를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표적들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은 실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한번 즈음에 <웃음> 그 갈릴리 땅을 거니시던 그이 공생애가 빠진 것 같은데 공생애 집에 갈릴리 땅을 거니시던 그 주님을 배웠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눈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이 주님을 직접 배웁는다면 물론. <웃음> 장차는 계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만 우리 마음은 자연히 주님을 이미 지상에서 배웠던 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이 생애에서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한 권능을 보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못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나가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화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자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일곱가지 화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그 암탉이 그 새끼를 그 자기 날개품 아래 모을 것 같이 그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애쓰셨는데 거부해서 결국은 도류의 돌,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망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예루살렘 경우도 그렇습니다. <웃음> 그러 그러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오히려 더 저항하고 대적하면 그 죄는 더 심한 것이죠. 그, 그 결과는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은 실로 복된 일입니다만 동시에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타나는 성신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곳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그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토와 직접 관계를 목, 그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냐 이말 그러니까 사실 성찬도 마찬가지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근데 그것 그것의 준하는 삶을 그 평시에 살지 않는다면 그 성찬을 먹는 게 얼마나 그게 그 사람한테 죄가 됩니까? 화가 되고,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가득하고 어떻게 참 면약한 면이 있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구하고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떡살과 피를 마셔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진짜 이루는 삶을 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저는 그거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죄인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다. 그걸 뭐 설교를 하든 뭐그뭐 그뭐 <웃음> 이야기를 하든 말하든 아무튼 그거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성신을 받으면 생수가 이배 속에서부터 그냥 소산 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뭐, 세상도 험악한데, 대충, 내 목숨이나 잘 견지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나,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품, 품위를, 품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거죠. 특별히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은혜의 방도에 접하서고서도, 더욱이 배도에, 배도하는 시대의 도전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시대의 도전을 함께 이기고 나가야 하는 사명에 관하여 배우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결과는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법에 대한 자연법과 실천법, 영원한 법,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는 법의 정신을, 그 법의 목표를 이루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 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수 있게 돼 그냥 뭐 조금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저기 말로 천양빛 감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로만 하고 행치 않으면 그거는 일명 은혜를 참 져버리는 겁니다. 한 개, 한 가지라도 더 많이 못 들어서 못 실행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을 실행하려고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이 죄의 경중에서 이제 죄를 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음>